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1인 1크릭 운동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광고 들어가서 해머임 앱솔루트 들어가 쇼핑 눌러요 그럼 쇼핑에 딱떠어오면 거기에 뭐 5만4천 얼마 뭐 5만5천 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가급적이면 그런 거 우리 같이 허위크릭을 하는 겁니다 허위크릭을 하면 은 충전금이 많이 빠져나 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아 제가 여태껏 에, 유튜브를 2년반 하면서 그저 개인 신상에 대한 그자뻑령그런 그, 멘트를 하면은 조회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얘기 뭐 어떻게 하면 무모리만큼 용감하다고 그럴까요 그냥 정의의 사도라고 그럴까 그냥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돌아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제 일면에 어느 근런게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뽕용으로 해서 이번에 조회수가 우리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딱 보면은 조회, 지금 조회수 2등에서 10, 10등까지 매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지금 2등까지 올랐습니다. 곧 1등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그 댓글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서 댓글 속에서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자로서 너무나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정성... 상략의 원칙 문화가 좋아서 애터미 사업 시작했는데 인터넷 재판매 문제에 대응하는 애터미 본사의 정책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직급 도전 후 인터넷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들도 암적 존재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사에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이렇게 커가다 보니 교만해진 것 같네요 제일 밑바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초기 사업자들 전부가 이런 문제로 전부 그만둬봐야 회사의 교만이 줄어들 것 같네요. 초기 사업자들이 인터넷 재판매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전부 동시에 그만둬야 회사가 정신 차릴 듯 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회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냥 100% 믿습니다. 회장님은 믿는데 자본주의, 민주사회, 정치도 그렇고 이런 사기업적인 조직에서도 어디나 다 정치꾼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영사업가라서 사업은 안 하고 정치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로 그냥 손 이걸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자기는 거절 한번 제대로 받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꼬까마 타고 그 꽃돼지가 되든 황금돼지가 되든 그런, 쪽, 그런 쪽으로만 그런 쪽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직급 도전한 데에는 오로지 그런 머리들만 돌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적해 주신 이 댓글에서 보면 은 원칙 중심의 문화라고 그랬는데 저도 조금 까먹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정선 상략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정선 뭡니까? 발을 정 자에, 그 착할 선자 아닙니까? 직급 도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 윽박질러가지고 막 가게 만들고 그 편익을 지네들이 다 받으면서 직급도 받아, 모두 받아, 모두 받아, 여행도 가, 뭐, 다 하면서 또 밑에다가 막 맨날 아침부터 제 솜소리 했었고, 막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신나는 달밤이죠. 그죠? 근데 이게 바른 문화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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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아주 선하지 못하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면으로 반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교만해진 것 같네요. 본사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다 묵살 시켰어요. 회장님이 그런 분 아니다. 그 그러실 그거 아닌 건 여러분도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한번 누군가를 믿으면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지. 중간에 나 이렇게 턴하고 이런 건 못한다. 그러니까 믿고 갑시다 그러고 난 진짜 믿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만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이 그포렌 푸시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재밌어서 어 저희 또 앞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다 전략에 있는 겁니다. 전략에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어디서 또또 또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요즘 어디나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풀앤프시 전략 매출의 스피로버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출이 인터넷에서도 자주 그냥 재판매든 뭐든 간에 막 이렇게 뛰고 그냥 해모임 어디 가나 해모임 어디 가나 뭐 저기 페임 어디 가나 프로바이오틱스 뭐 앱솔루트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어 다른 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그러니까 푸시를 해가지고 가격은 똑같이 되더라도 푸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흘러넘치는 스피로보버 효과를 갖다가 보자고 만약에 그 마케팅 부서에서 그것도 대학에서 배우고 다그 전공 관계자들이니까 거기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저 전략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땡기는 전략만 있는 게 아니고 밀어내기 전략이라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실무자들이든 거기에 담당 부서장이든간에 만에 그런 게 내구조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마케팅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구조가 된다그러면 이건 진짜 교만의 극치입니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만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 민주 자본주의 사회가 도나스 사회라고 그래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서 그 어디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미국이든, 그누군가 이렇게 쓰면 그주위안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도나스 형태로 해가지고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니까 어디나 다 그러거든요. 그니까 러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필터링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로 보면은 직급 도전자가 거의 그 상위 랭커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리더스, 로얄 리더스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 신뢰를 제가 2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제가 그냥 제가 당사자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이클 허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아주 집단으로 민원을 놓았어요 그 리더스 로얄 리더스가 동원되고 회장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가지고 회장님이 그뭐 석세스 아카데미 때모 임페리얼이 나와서 뭐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그 거기에서 20분 할애 받은 그것도 그, 아주 대표적인 임페리어이기 때문에 그 아주 귀중한 자리를 맡았는데 거기서 할 얘기가 없어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녹화방송 보시면 압니다. 제가 당사자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때 비비부를 얘기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비비부는꼭 얘기해. 그러고 나서 검증받지 않은 사람 유튜브는 보지도 말고 그 사람 그런 사람 그 책들은 갖다 보지도 말아라. 거기서부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끝머리에서 회장님이 한 2, 3분에 걸쳐서 검증받지 않은 사람 그 직급이 그런 분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잠시 그냥 아주 이렇게 뭐 쇠기를 막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어,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모 임페리얼이 얘기한 거는 귓전에도 안 들립니다. 그, 그 사람이 주범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귓전에도 안 들어요. 그때나 지급이나 근데 나중에 회장님이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한 2, 3일 동안 조금 좀 상심을 했었어요. 이건 내가 왜 이, 이걸 해야 되나?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뭐제가 누구 격려받을 지금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어 그랬다는 얘기지 그장을 봅시다 한번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이건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돼 우리 같은 같은 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제가 초기 유튜브서부터 저는 이미 문화는 문화로 대체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선 상략도 어겨 났지만 교만해진 것 같다는 그거 거의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수도 없이 말,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프앤 푸시 전략이라고 또 푸시의 일환으로서 이걸 또 밀어내기를 하는 거아니야스피로버를 갖다가 노리, 노리는 그스피로버 효과 때문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 마케팅에서는 때에 따라서 푸시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도 씁니다. 근데 그분들은 마케팅을 공부했지 대학에서 아니면 또 어디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진 않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풀만 있을 뿐이지 푸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푸시라는 생각이 조금이도 있어 갖고 지금 이렇게 푸시가 돼서 인터넷 재판매로 우리의 경쟁사 인 쿠팡이나 이런 데 매출을 올려주는데 이중 매출이라는 일 거예요 저희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그쪽 쿠팡이나 이런 데서 또 2천억, 3천억씩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그 그 가짜 가짜 임페리얼, 가짜 크라운, 가짜 총장들을 얼마나 양산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러다가 못 받는 거는 뭐전눈 하나 깜짝하는데한 임페리얼이 하는데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같이 동원이 돼야 돼. 15일 동안에. 그, 얼마나 소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 가난한 사람들, 어, 카드 도 그냥, 델락말랑 하는 사람들과 꼬시고, 읍박 지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임페리얼, 그거 빠지다 하면은, 크라운 빠지다 하면은, 그, 진짜 자식들 보기도 챙피하지 않아요? 아무리 윤리의식이 없다그래도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것도 교만해진 것 같다는 얘기, 저도, 도나스 사회이기 때문에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그 우리 사업자 중에 상위 랭커들이나 만약에 회사의 마케팅 부서도 그런 식의 그들의 압력을 받았던 모에서 이걸 갖다가 보고도 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이런건 아주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옥의 팀입니다 사실. 도관의 등주예요. 인터넷상으로, 아, 우리 저 컴퓨터상으로 이미 다 잡고 마음만 굳세게 먹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사실. 도관에 든지들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잠자케 그냥 오게티. 그거 하나만 없다면 그거를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도 뭐 요번 판에는 그런 거안 썼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오게티가 이건 내부적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더 해가지고 외부로 나갔어. 언론으로 나갔거나 딴 데로 나갔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일어났던 애터미의 이거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아, 빚 좋은 개살구 정도. 근데 우리는 애터미를 사랑하니까 그런 그런 거는 안 하지만은 만약에 외부 언론으로 나갔거나 뭐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그 글쓰기 좋아하는 그런 거가식거리를 좋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기자들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아주 아주 맛있는 반찬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교만, 만약에 그런 교만, 풀앤푸시에 이것도 일환이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분들의 풀앤푸시 그 전략을 갖다가 뭐 대학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네,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그런 또, 저, 그런 또 유통관계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것도 푸시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의도적으로? 알고도 이렇게 그냥 일부러 그냥 아, 안 돼!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그냥 그래도 아, 어 그러니까 매출 그것 때문에 이거는요. 한 3천억, 000억, 4천억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번 기회에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목숨을 높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마이크로가 마이크로 허라는 그거는 약간 그 문래 그 있을 때 또라이 같은 그게 있어서 그게 발동해서 지금 아 정상 이게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자 원주민이 있어요 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어느 날 갑자기 200 몇십 년 전에 그냥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하얀 놈들이 와 가지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갔다가 인디언 거류지역 이라는 데다가 모아놓고 햄버거 주고 보조금 줘 가면서 그들을갔다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만 근육 만이 너무 하도 사냥들 돌아다니까 니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던 게 인디언들 인데 그 햄버거하고 보조금, 사우 c d 라고 하는 그 1인당 3,000불씩 나오고 그대 당시 나오는 거, 요즘 시세로 한다면 그거를 받아 먹다가 인디안들이 뚱뚱하지 않는 인디안이 없어요. 지능은 다 사라졌고 인디안에그 전사 같은 건 없죠. 그 원주민이 그렇게 날라간 겁니다. 무식해서. 뭐 어떻게 한거할 길이 없는 거야. 힘으로도 약해, 머리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그 인원수로 보더라도 소위에서 지금 좀 전에 이런 하소연 글을 써 주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자 문장 을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도전하는 사람 약 20% 예요 20% 인데 그들이 그 밑에 하부까지 치면 더 많겠지만 은 20% 거의 20대 80으로서 그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왕따 되고 그러신 분들은 그태두리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또 소수센터로 옮겨 그거 보통일 아니잖아요? 제 구독자 5,400명은 1년 반 전에 4,600명인데 그냥 걔네들이 제 거는 들어가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5,4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분들이 10%만 지금 댓글을 달고 이런 좋은 걸 갖다가 사, 서로 공유해서 공감대를 해서 공론화를 시키면 그쪽에서도 본사에서도 이거 가만 더 내버려 둘수 없는 그 상태로 지금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브먼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아, 댓글을 아주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댓글 세개만 지금 뽑은 겁니다. 한 1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짧은 댓글보다도 아, 아유 응원합니다. 동참합니다. 뭐 이런 이런 댓글 말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사연을 써서 보내주세요. 이게 비단 이 사람의 문제 이분의 문제일까요? 다들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이애터의 문화가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썩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잡아야죠. 무슨 우리가 한번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가정, 가정을 가정 보살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딴거 있습니까? 사실 거창하게 뭐내 꿈은요.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 가정을 그래도 좀 건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서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는데 뭐 마이클 허인 이유가 분명히 뭐냐면요. 저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전략과 뭐를 제시하지? 맨날 문제만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 여태껏 봐왔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제가 그냥 문제만 제시해놓고 했나요? 시스템 합시다. 그 시스템이란 건 어떤 거야? 원칙, 5개념, 5원칙대로 하면은 복제가 돼. 그게 안 되면은 안 돼. 그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정선상력의 문화 원칙 중심의 사고 그렇게 얘기한 거이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64년 동안 역사상 그 5원칙과 5개념대로 안 되면은 하나라도 빠지면 10개명에서 하나라도 나는 땅만 다 지켰는데 이거 하나는 조금 좀좀 좀 미안하지만 안 됐어 그러면 은 복제가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64년간 검증이 됐어 그 원칙 5개년만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슷한 복제가 일어나고결국은다 그냥 집단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더스 그룹의그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리더스예요. 그럼 곧 이어서 또 누군가 리더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업이에요. 3리치, 타임리치, 머니리치, 서민리치, 월에 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끼리는 원칙과그 개념이 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와서 한 사람은 500을 받네, 한 사람은 600을 받네, 한 사람은 300을 받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같은 원칙 하에서 같은 데서 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동질 의식이 강합니다 유대 관계가 강해서 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들끼리 여행 다니고 그분들끼리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또전 문화는 어때요 지들끼리 경쟁하고 지들끼리 욕하고 개그 흰옷 입고 나와서 맨날 떠드는 애 개가 2 플러스 1뭐3 플러스 1 그거 아주 주도하는 애야 저게 더 끔찍한 모거든 그러고 지들끼리도 욕 엄청나게 해요 거기는 맨날 뒷담화와 싸움만 있어. 그 겉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시스템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똑같은 원칙과 개념화에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그냥 이런 마음이 그게 팀워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돼요 위에서 절대로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원칙과 오원칙과 오개념만 정확하게 지킨다는 게 지키면은, 보다 그 간섭할 것도 없어. 이거 자영사업인데, 누가 누구로 간섭하고 통제를 합니까? 수병사업인데. 그래서, 에, 마이크로가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를 소개해 주면서, 자, 교만해지지 않았나 본사도 이, 이, 제가 얘기하는 거 조금 세게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여기 스파이드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사에 찔르세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뭐, 모니터링도 좀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했는지 혹시 그중에 마케팅 부서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제안을 이것도 일종의 푸시의 푸시에 하나 매출을 유지하거나 뭐 하는데 푸시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발상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에 하나의 그 부속이지만은, 부품이지만은, 여쪽한 파트지만은 마케팅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대로 안 하면 네트워크는 절대로 복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뭐좀 밀어내기 스피로보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궁국에 가서는 결국엔 그 문제 때문에 자승, 자박하는 꼴이 나온다는 게 가명한 사실이고, 그게 64년 동안 검증됐거든요. 켜켜이로 듣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자, 여러분들이, 어, 댓글을 다시는데 요령이 없어갖고, 댓글을 뭐, 동참합니다. 뭐, 그냥 뭐, 응원합니다. 뭐, 이런 짧은 댓글은 사실은, 어, 제가 무슨 답글을 써주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요번서부터 제가 답글을 그냥 열심히 쓰, 쓰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운동으로. 계속해서, 어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독관에 든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피를 말리고 그 인간들이 아주 두려워서 엄청 갈성 못하게 만드는지 제가 아주 세부적인 전략 여러분들이 5,400명이 동원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만이 이게 됩니다. 그 하나의 일환을 갖다가 제가 이거 와 관련돼서 얘기 어, 얘기하겠습니다. 자 광고에는 오버추어광고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하면 뭐, 처음 뭐부터 하죠? 로그인 하죠? 로그인하고, 로그인 다한 다음에 뭐, 인증받고 뭐 하고 하는 그 로그인. 입구에 들어갈 때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로그인 한번할 때마다 그 로그인 프로그램을 짜줘서 놓, 은 사람 있죠? 그, 그 로그인 회사한테 다만 뭐 클릭 한 번당 이런식 나가든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제, 그, 제 끝머리, 그 카드 결제해야지, 결제하면은, 그, 그,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우리 애텀이나모든모든들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그런 사이트들이, 그걸 할수 있는 금융, 결제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니시스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와서 결제, 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도 싸고, 걔네들 이런식, 뭐, 이렇게, 뭐, 몇 원씩 먹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같이 껴줘야 사이트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오버추어 광고라는 거는 뭐냐면, 자, 사이트를 갖다가 로그인 놓고, 이니시스 놓아가지고, 결제까지 해갖고, 이제 완벽하게 다 해놨네. 근데 알리지 않으면 누가 거기, 누가 클릭을 하고 들어옵니까? 그건 또 오버추어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거기다 돈을 충전시켜놔야, 그래야지 100만 원을 충전시켜놓으면, 은 파워링크, 무슨, 뭐, 저, 스폰서링크 이쪽으로 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클릭을 하면은 클릭 한 번당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해머인 같이 이렇게 인기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 뭐, 뭐, 저, 우리 앱솔루트 같이 인기 좋은 거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클릭이, 그러니까 한번 클릭한다고 그냥 바로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주 하던 분들은. 근데 대다수 해보고 거기 또 상세 정보도 읽어보고 뭐, 또 망설이다가 또, 또한번 다시 몇번 이렇게 눌러보다가 하잖아요. 눌를 때마다 광고비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오버초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모임, 쇼핑, 앤 쇼핑, 뭐 쿠팡 뭐 해갖고 들어가서 딱있는데 거기 딱 보면은 그 밑에 광고 해갖고 네모만한 데다 광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계속 상위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다그 위에는 광고, 광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안 그렇다 그러도 그런 거 없이도 오버초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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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쇼핑이나 쿠팡한테 돈을 내는 애들 있죠. 돈, 수수료를 내는 애들. 수수료를 내놓고 엔 쇼핑하고 쿠팡은 아주 날로먹는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수수료만 받고 자기는 몰라. 광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오버초어를 통해갖고 거기다 돈을 충전해놓고 하는데 그 밴더들이 그 짓을 하죠. 걔네들은 하수인들이니까. 그 쿠팡 형님, 뭐. 엔 쇼핑 형님들의 아주 거기 무 모아 천 다이자 md 에밥드리니까예 알겠습니다 라고 5초 간 거에다가 돈을 천만원을 입금 시켜 놓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이 허위 클릭을 하는 겁니다 허위 클릭을 하면은 충전금이 많이 빠져나요그 사람이 원가 포션이 높아지는 거죠 수수료 나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이 광고비가 옛날에 100만원으로 뭐 하루, 하루는 천만원으로는 그래도 저기열 여름 버텼는데 뭐 천만원 이니까 하루 만에 나가니까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 해커들이 이렇게 하는 나쁜 의미지만 우리는 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가로 떨어뜨려 갖고 그렇게 그냥 투매를 하는 그 덤핑을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400명이 동원돼서 그분들한테 커이 클릭을 하는 겁니다. 계속 사지도 않으면서 계속 눌러서 충전감이 빠져나가게. 그럼 얘네들이 원가 포션이 높아져갖고, 아, 이것도 못해먹겠네. 우리 5,4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더, 더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동참합시다. 뭐, 사이트 한번 열어서 핸드폰을 열든 뭘 열어서 그거 한번 눌러서 보고 빠져나오고, 안 보고 그냥 빠, 누르고 빠져나가도 이런 얼마씩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그관계 오늘부터, 오늘부터,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재미나고, 그래갖고 가격이 막 이제 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저기서 아유, 너네들이 물건은 싸놔도 내가 이제 재미가 없다. 못하겠다. 자본주의는요, 돈이 되면 독보서처럼 죽 우리 이 자산 끝날 때까지도 걔네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쇽 없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원리를 잘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5,400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합심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오, 이거 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그렇게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은 다 제보에 의해서, 그리고 저는 오버초를, 오버초를 갖다좀 나이는 먹었지만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 저한테 어, 댓글들이 많이 오고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 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거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책하고, 책 판매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너무 바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리고 연예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은 동료, 동료예요. 선하게만 한다면. 바르고 선하게만 한다면 누구랑 친구가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자막에다가 핸드폰 인제부터 띄워, 계속 띄어놓을 테니까, 옛날에 띄어놓은거는데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못 찾겠더라고. 그 옛날에 한걸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그 수백 편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다 띄어놓을 테니까 저한테 하시라도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전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문자 이렇게 하는 게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아주 속시하는 게 얘기해주면 그것도 제가 메모해 놨다가 또 여기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운동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댓글 주시고, 그리고 아무데나 엔쇼핑이고 어디 들어가서 1인 일클릭 뭐. 런전 되는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막 눌러서요 광고 붙어있는 거 그냥 누르면은 걔런데 계속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아 이거 못해 먹겠네 그게 빨리 나옵니다 예내제말 알아듣고 야 마이크로가 저거까지 알고 얘기하시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40대 들은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